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M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라클 M 콘덴서 마이크 MC406의 기능 중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주변의 소음을 최대한으로 차단하고 오직 사용자 목소리 입력에만 집중한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이유를 돕기 위해서 제 좌측에 선풍기를 켠 상태로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풍기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풍기를 가동시켰고요. 어, 지금 현재 듣고 계신 음성은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마이크 뮤트 버튼을 길 크게 3초를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 시켰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음성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켠 상태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보다는 이 선풍기 소리가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꺼봤고요.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비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듣고 계신 음성은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성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켠 상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